어머니 오늘은 새로 오픈한 빠를 갑니다 빠 새로 생긴 바는 철순 바라고 황철순 선수 네입니다 그곳은 신혼집 철순이가 이번에 2월 9일날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신혼집에서 빠를 차려놓고 지인들과 이렇게 많이 같이 술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철순 바를 한번 가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오늘 조정현 선수 머슬매니아 스포츠 모델의 어, 탑이죠 어, 양호석 선수 이렇게 네 같이 셋이 가는데 철수이랑 친한 김창근 선수. 창근이도 원래는 같이 오라고 했는데 창근이는 이제 철순이 결혼식 날 찬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 주와 이런 일반 음식을 안 먹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함께 못하고, 네, 다음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시, 철순바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어, 살이 너무 쪘어요 살좀 빼야 되는데 돼지가 내려 i 고 <웃음> 있습니다 돼지 k 돼지 근육돼지가 돼야 되는데 철순 a 아, 조정연 선수가 또 먼저 왔네 피지 i 탑 a 조정현 선수 어, 머리 하고 잘했다 네? 머리 안 d you say? b 올까 하다가 항상 해야지 i n g to b 이래 아 근데 내리신 게 훨씬 나은 h 같아요 아 그래? 네. 철순이 are you? What are you? i 아 going to 이 아직 없습니다 y I'm 가 철순이 오면은 네. 철순 h 의 주인공 주인장 네 철순이가 왔습니다 네, 주인장 네. 철순 y 주인장 네. 강 아... 철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철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철순빠. 머슬메니의탑 스포츠 모델. 이게 이좀좋순도 유브클럽에 들어와서 이제 아, 웰컴투 유브클럽 좋아? 결혼 얼마나 좋은데? 야, 아니, 아니 좀좀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전에는 아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평생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혼을 하나 했으니까 뭔가 살아나을 응. 넘은 느낌 <웃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결혼 언제? 어른들도 음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네. 결혼 언제? 맨날 물어봤었는데 그냥 물어봐야지 애는 언제 가죠? 결혼이라는 거는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운명적으로 되돼있어 왜냐면은 난 죽어도 결혼할 마음이 없어. 난 죽어도 결혼할 마음 없어. <목소리> 그러니까 형 이거는 완전 쇼킹하거 나는... 저도 깜짝 놀랐어.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었고 정말 뭐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겠서 죽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와 이게 갑자기 이게 태세 전환이 되니까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요즘에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저 항상 그래서 출근할 때나 나 갑자기 좁밥댐기분있잖아요 뭐. <웃음> 아니 꾸미기도 싫고 요즘,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입고 막옷 중에 제일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나가. 어디 가서 잘볼 때도 없고 돈이나 벌어 와야 되니까 그지 왜 <웃음> 그냥 돈만 쳐 벌어 와야 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아 내가 예전에는 나름 막 블링블링하게 하고 갔는데 지금은 거지같이 해서 나가고 거지같이 들어와는거시끄니지 자가, 아, 이게 조개빈 봐봐요. 되게 풍성하지. 내가 이거 왜좋아하지 이게 바로 보디빌더의 삶이야. 껍질을 까면 알맹이 용만그거아막 <웃음>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야. 이게 보디빌더야, 이게 딱 보면. 내가 <웃음> 얘네들 보면 은 정말 이게 동질감이 많이 가 그냥 네. 껍질을 보면 되게 화려하지만 은 응. 막상 먹을 건 얄맹이 이런 거 짠한 거 이거 얘는? 얘는 심지어 어, 화려한데 아무것도 없어. 없어 누나 누나 제일.. 누나.. 첫순가 제일 뭐 하고 싶어? 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있을 거야 여행을 네, 못 가잖아 시인 여행 알았어 내가 오늘 술 먹었으니까 친척들도 내가 오늘 술 먹었으니까 첫순이하고 누나하고 스케즈만 얘기해 내가 발리든 광이든 내가 오늘 여행보진다 그렇지? 이거 이거, 여보세요, 이거 형? 지금 편집하형 네. 집에 갈때 카메라 꼭 지켜요. 다음 <웃음> 날형 그러니까 아, 카메라, <웃음> <없었고. 다음날, 웃음> 카메라 잃어버렸다는형 <웃음> 비즈니스 비 사인 못 형. 야모도그렇어 비즈니스 내가 좀좀 내가 좀, 좀, 내가 좀 근데 호석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뭘 해줘야 될거 같아. <웃음> 형! 내가 그래서 몇방메치를 물어본 거야. <웃음> 허탈해주려고. 사람도술 <웃음> 많이 <웃음> 먹여야 돼. 너도술 많이 먹여야 돼. 아니 안탈해주려고 했는데 내 삼박이면 해줄게. 그러니까 삼박 오해가 돼. 삼박인데 <웃음> 옷 육성급 이런 것들 가지 말고. <웃음> 나는 무조건 삼박 네. 삼박 해줄게. 내가 아, 진짜, 아. 아, 진짜 해줄게. 아 누나. 내가 지금 현찰을 줄수 없으니까 가보자면 시켜. 뭐, 하나. 이거 한 네? 이거 한도 천이니까요. 아, 1 0 0원도안 나왔어. 한뭐자 못된 건. 네, 그냥 일단 스케치 한번 들끄 보시고요. 내일부터 한 잔의 고속이요. 아, <웃음> <웃음> 와. 줄자 준비해 줄자. 발 <웃음> 누구 팔뚝이 굽냐 아. 나 이제 근육 많아졌다고 는데저 운동 알아간 어. 1년 정도 된거 같은데. 아니 왜비겁한 변명은 <웃음> <하네> 진짜. <웃음>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게 팔씨름하고. 어, 아난 그거야. 네 팔뚝 굵다. 그래. 네, <웃음> <웃음> 네 팔뚝 굵은 거 이거 확인해 보자 이거야. 야, 오케이. 겨서됐지 잠깐 이 넓은 대로 지금 거 어, 같은데. 아, 네. 아니 너무 느려 진짜. 자. 자. <웃음> 저기가 0이죠? 너무 땡기는 거야. 45. 47.5. 아, 7.5. 47. 아니 근데 형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더 크게 <웃음> 나왔어. 아, 아, 아, 같이 저... 떨어 같이 <웃음> 이렇게. 정연이. 네, 저... 이거 맨날이 빼야 되는 거야? 어, 이거는 아니, 근데 <웃음> 좀 막내니까 좀 막내. <웃음> 일단 재보자. 일단 여러분 일단 두껍습니다. 여러 일단... <웃음> <듣고> <웃음> 짜자자자잔. 48.5 어? 잠깐만 어, 떨리는데? 48.5인데 티 어? 48.5인데 5미리 뺄까? 혼나 안할래! 혼나 안할래! 아 이거 지나 안할래! 아 지금 나 안할래! 할래. 아, 종목이 틀리잖아! 아그래나나 안하면 안 안안 돼! 나, 나 안하.. 안하면 안, 나, 나 안, 안, 안 돼! 와.. 아이, 어, 다들 알맹이를꽉 찼네! <웃음> 제로컬드로제로컬드로제로컬드로제로컬대 자. 자자자자자자, 자, 43. 야. 야, 40야어40 넘어. 40넘다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거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넘거40넘이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0 넘어. 4어 자. 자자자 자자자자 자 발톱을 어이 참보시어야와6 549.5 45 5오른8오른5 8 5658와 왼발이야 5658오른5 8 5 6 5 지금 참고로 저희는 다 노펌핑 어. 노펌핑을 <웃음> 야 왼쪽이 더두꺼운데아 그래요? 아아아아아아아지 남자 제가 제, 제가 1, 2등 일단 제껴놓고 현실적으로 3등 제가 다음 달 아니지 <웃음>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3등 47? 뭐한달이면만들지뭐 그냥 준영이 형이 그냥 일부러 나 변양해서 내가 제일 약한 팔을 제자고 한거 같은데 니가 1등에 가슴둘레 제가 내는 <웃음> 거야. 내가 어깨가 넓어서 가슴 은글나 가슴이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넓어서 내가 이길 수도 있어. 술 먹고 이제 뭐 크다 얘기하면은 내 똥이 더 굵어요 근데 형보다 <웃음> 내 똥도 만만치 않은 데 형, 어, 형 유튜브 어. 이, 조회수 1위 하고 싶죠? 똥 굵기지? <웃음> <웃음> 보디빌더똥 굵기 있잖아. 함께 끝까지 하고 싶지만 저희가 찜에서 끝내고 저희는 조금 더 깊은 대화와 옛날 얘기를 좀더 심도 있게 <웃음>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사실 저희끼리 대화는 되게 유쾌하고 정말 뭐 재밌는 대화가 많은데 정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요. 너는 이제 뭐냐? 아, 저는 그, 그랑, 그랑조라고. 그랑조. 네. 그랑조. 자 우리 공원 어, 이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원 네. 이TV 어, 많이 사요준영이형 어, 어, 진짜 저, 제가 저, 진짜, 진짜 정 대선배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마세요! 짠! 저희가 즐겁게 끝나고 갑자기 또 우리 김창근 IFB 프로 김창근 선수가 와서 저희가 아까 재밌게 했던 팔 사이즈! 팔 사이즈 되는 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력한 우승후보야 지금. 우리 다 노폼킹이야. 아 근데 나 지금 팔 얇아요. <웃음> 야! 아이. 똑같아. 두꺼워 e r e be part c a 아 g 밑 be 는거다 똑같아 r g o be part cargo, be part cargo, be part cargo, be part cargo, be part c 저 r 팔은, 난 팔은, 난 r t 이 a r g o be part c a r g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b 아 part cargo, be p a 아야 50이 안되네 국민팔이 우리 우리 내일 팔 운동할까? 아뽀언니가 어저께 창근이하고 팔둘레 재는데 잘못 된거 아니, 아니냐고 아, 아 진짜 아니면 잘못 된거 아니야 아이 아니, 그렇게 나올 거없 그래서 진짜. 저희가 지금 방금 운동이 끝나는데 펌핀 네. 데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가 느낌이 응. 제일 두꺼운데 얘기를 해네 거기 해볼게 50! 야50 50자 <웃음> 고기, 고기, 고기 손, 손 치워주세요 형, 형, 형, 형, 이거 49, 49, 49. 아, 형, 49 그래, 네가 더 두껍다 손이 네. 팔뚝이 김창근 팔뚝보다 작습니다